네 인사드리겠습니다. Ready Burn. 안녕하세요 JustB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뭐예요? Just Album. Wow. 네, 네, 저희 첫 번째 싱글 앨범 Just Beat 예약 판매 때 구입을 해주신 100분께 랜덤을 통해서 아마 받게 되실 텐데요. 그렇죠. 일단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팬분들이 정말 저희 올리기가 정말 궁금해하실 테니까 바로. 오 p 오 n o n o Open! o p n o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o 어 e n n o Open! Open! Open! Open! o p 가만 보시면 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들어 있네요. 와. 와 오, 오, 오, 오. 아, 이거 그 설명해 주죠. 이건 블랙 버전. 음. 네, 맞습니다. 블랙 여기, 버전. 네. L 박스 뒤에 보시면은 그 버전이 네, 나와 있어요. 블랙 버전이 들어 있는지, 아니 블루 버전이 들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어, 여기는 그리고 이 있는데. 오. 어. 좋아요. 어, 틱톡. 나 앨범이 들어 있고요. 음. 조심히. <웃음> <웃음> 자, 다음으로는 이게 뭘까요? 아, 이거 와. 진짜 저희 작때 찍은 네. 그 배경. 자켓 촬영 그쵸? 배경이 죠 그리고 바로 뒷면에는, 뒷면에는 저희가 직접 나눠면서쓴 자필. 네. 자필 가서 네. 여기 이제 또 QR 코드가 보시면 있어요. 제가 지금 약간 가려 놨지만 이 QR 코드를 찍으시면 <웃음> 특별한 영상이 그쵸 아 그렇죠 정말 그치. 특별한 그치. 영상이 요 근데 맞아. 글씨 누구 거야? 이거는 상우 거. 상우 거입니다 그사인 상우 네. 상이죠 상우, 상우, 사인. 네. 상우, 상우, 상우, 상우 거죠 저는 굉장히 제 사인을 좋아합니다 왜 <웃음> 그래요? <사인 거야? 웃음> 진짜 자어 이거 잘 나왔다 어 저는 아제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직접 찍은 그 필름, 필름 카메라로 카메라. 어. 누가 찍고네요 제가 찍었는데 아 이게 언제 찍은 거냐면 저희 차켓 사진 찍을 때. 네. 신인 시간마다 틈틈이 사진 찍기만 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올리비 를 위해서. 이게 네. 머리터 하면서 음. 어, 이, 이거 얘기해 주세요. 이거 종이 액자 네. 그쵸? 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이거 다 세우시고 네, 책상 앞에다 놓으셔서 그쵸 공부하면 지치한번 보고. 보고. <웃음> 네. 보고. 목맥키면한번 <웃음> 보고. <웃음> 보고. 자,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아, 나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어릴 때 트렌디했던 그, 그 가면을 썼다가 벗었다가 <웃음> <썼다가 웃음> 보이려나? 각도에 네, 따라서 가, 예, 가면을 <웃음> 쓰고 벗고 하는. 흔히 저희 어렸을 때 홀로그램 카드라고 불렀게. 그렇죠, 네, 저는 홀로그램인 줄요 뒷면도 저스피치아 깔끔하네 이게 베인 씨예요. 그렇죠. 오 어, 이거! 자, 음. 다음 거! 중요한 거죠, 중요한 이게 아 우리가 만든, 손주 저희가 선수 만든. 이걸 이름 뭐더라? 탐로더. 탐로더. 이름을 다 모르시네. <모르신데. 웃음> 아. 올리비만 알면 되나? 탐로더예요, <웃음> 이게. 이건 누가 갖고 는 거죠? 정리도.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것도 저희가 한명한명 한명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저희 최애 사진. 그런 거. 껴가지고. 또 들고 다니면또 아. 인증해 주시고. 그렇죠. 너무.. 아.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망의 우리가 제일 좋으 했던.. 무게감이 어떻죠? 아, 이게 네. 금 아니야, 금? 보조 배터리인가요? <웃음> 그 정도의 휴대폰? <웃음> 카메라 정도의 무게. <웃음> 카메라 정도의 무게인데. 뭔가요, 이거? <웃음> 벽돌이. 지어지면안 아. 되잖아요. 진아깝잖 올리비가 받으면.. 올리비가니까. 오. 어 뭔가 동일한 소리오 아니요 이게 빠질렸어요. 빠질렸어요. 소리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자 박수. 촬영 카메라. 너무 또 위에, 위에 나비 이, 꾸며져 있는 것도 예쁘다네 이게 이렇게 저 Just Be 로 이렇게 꾸며져 있거든요. Just Be 아 예뻐요. 중간중간 중간 이제 중요한 나비 네, 나비가 제일 중요한 예뻐요. 진짜 정말 나중에 진짜 저는 이게 기회가 된다면 이제 올리비가 저희를 만나러 올때 음. 진짜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만나러 올때 여기로 어, 같이 찍고 하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어. 같아요 음. 어, 그럼 몇 개예요 이게? 무슨. 앨범, 어, 엽서, 사진 앨범 저이름아 이름은 이게 기억이 나요 렌티킬러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웃음> 그리고 탑 로더 필름 카메라와 와. 6종! 칠종이네요종이네요칠종이 7종, <웃음> 아, 7종. 네, 이렇게 들종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저희이 아, 아, 뭐 <웃음> 이렇게 이걸준게한게어있어사랑힘렇어이 이렇게 있렇있어요 7종이 이렇게 들있어요 7종이 이요7렇요이요이렇게이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이렇게 정말 저희가 알차게 알차한 구성품들로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스피였습니다 <목소리도> <etti>. <목소리도> 사랑해 올리비올리비 올리비 사랑해 저스피